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 아이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받았던 아이 사람이구나 라는 그 느낌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사람하고 그냥 좀 오래 가보고 싶다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해보고 싶구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어떤 이유로 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됐을 때그 결혼은 가능하기는 할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잊고 지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애를 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요 누구든지 내 상대방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싶어요 만약 내가 여자라면요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가요? 꼭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가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게 좋긴 하니까요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요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외모나 돈 이런 것들도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요 우리가 더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선택하는 것은 요 어쩌면 성격이나 가치관, 성향, 인격이겠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가치관이나 성향, 인격 이런 것들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라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자상했으면 좋겠고요 위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순둥순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가끔 힘겨운 기분이 들때 편안하게 기댈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평온하고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람. 아마도 이런 느낌을 나에게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아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런 사람을 열심히 찾고 계신 거겠죠. 연애라는 건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있는 과정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왔네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사람과 함께 가야겠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이 사람이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는요 이제 이 사람에게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도 내가 느꼈던 것처럼 아이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냔 말이죠 우리는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예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것처럼 또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꿈꿔왔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상대도요 그 사람 인생의 옆자리에 있을 법한 있었으면 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나와 연애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기대도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왔겠죠 근데 그 사람의 그 기대와 바램을요 내가 충족시켜 줬을까요? 나는 내상대방에게요아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나는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거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지만 정작 이 결혼을 할수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라그큰틀 안에서요 함께 행복함을 누려갈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요 어쩌면 내 상대방보다는 내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내 상대방도요 어쩌면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우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 안에 그 행복을 함께 행복하게 누릴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팩트인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나도 결혼할 만큼 아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확정을 짓게 해주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냐고요 그리고 나는 요늘아이 사람이다 싶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잘해보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니냐고요 근데요 내 남자도요 아, 이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부터 나에게 잘해주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서로 의도치 않게 기대치가 달라서 상상을 다르게 해서 어긋난 인연이 될 수는 있겠네요 비유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어쩌면 여자인 나는요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인 그는요 바보 온다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나를 사랑해줄 나를 보호해줄 나에게 헌신해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남자인 그는요 자기를 온달왕자로 만들어줄 평강공주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상대와 결혼을 할지 내 나름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완벽한 틀을 형성한 건 아니지만요 그 안엔 분명히 핵심적인 내 원칙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말은 요 반대로 내가 만나는 내 상대 역시 그만의 어떤 핵심적인 원칙들이나 바램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요 내 확신이 내 결정이 섰을 때그 상대방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결정이 내려져야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내가 꿈꾸던 사람이 요참 매력적이라서 아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요 그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은 어쩌면 또 오래전부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은 확실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걸 거고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줬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다는 걸난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부분을 채워줄 여자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찌 됐든 아이 사람이구나 라는 결심과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게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라고 결혼을 확정해 줄수 있는 결혼을 허락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역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아이 여자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날잘 대해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난이 사람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결혼을 해줘야겠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정작 여자는요 자기가 노력을 해주기는 했었는데 어떤 순간 사랑받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요 잘해주는 걸 모르고 있는 남자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나라는 남자를 탈락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아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굳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대와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던 부분은요 엄밀하게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똑똑해서 판단을 하고 가릴 걸 가려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상대방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온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심한 거라고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나는 아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내 상대방이 나한테 확실히 노력을 하긴 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연애를 하시면서 찾기만 할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의 찾는 상대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그 사람도 나와 결혼할 생각을 결심할 테니까요. 내가 그 사람의 결심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결혼 결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 결심을 하는지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